아쉽다. 탑캐리. 이판 탑캐리. 일단은 좀 빡겜 좀 할게요. 아심기전 하겠습니다. 이걸 하려고 그러네. 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. 구도. 따라 해보세요, 선생님들. 구도. 구독 구독 클레들라 스킨 쓰면 좋은 점 있나요 음, 응, 소리가 띵니니니 하면서 더 고음이 나요 그러면 이 고음의 소리를 듣고 나중에 노래방 가서 더 고음을 부를 수 뭐야 이분 누구야? 양치하고자삼 이분 누구예요? 모데카이저 이기는 꿀팁 그랩을 눈으로 피할 수 있으면 돼요 모델 자체가 약간 눌러 앉는 느낌이라서 팀 게임하면 돼팀 게임, 하면 돼, 팀 게임. 미니언 먹을걸 그랬나? 나이스! 게임 터졌다 왜 벌써 들어왔지? 아 이거 결인데 킨드 결인데 들어왔네 아쉽네요 딱 이래 비었네도 근데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데, 모 돼? 이거, 니신 바로 위로 뛸수 있으니까, 박아놓고, 생각을 하자. 이런 거 눈으로 피해야 돼요. 이런 것도. 나이스. 뭐야, 정글. 하루, 하루님이구나, 정글. 누군가 했는데, 이러면 뭐. 갓, 하루. 하루, 하루, 와우. 와우 잠깐만 흥분하지 마. Q 못 맞췄잖아, 살구야. 중에 눈을 피한다는 게 방금 같은 거예요. 이걸 하려 고 그러네. 미드 서로 솔킬. 아 기다렸다 평화사 갈까? 하루님이면 산다 하루님이면 삽니다 근데 방금 50% 흡수 안했어도 내가 이겼을 것 같은데? 아들 막아봐 아 여기 지구나 연패인데? 한와 한지 개변인데와 사나? 아 근데 리신처럼 망했지. 적을 음. 어. 대결 여기까지만 해놓고 미년좀 줄여서 그 다음에 대결합시다. 계속 제가고 있는데 안보이네 아군이 다녔습니다 나이스. 리신 오분의 3렙 동선. 아니야. 로퍼드 전투랑 네한 가지야. 공대가 하고 대지 뭐야? 맨다 나갔나? 왜 저기 있지? 그래. 너한테 말지 이거. 못 올라오게. 올라오네요. 모델 오픈한거 같은데? 팝 오픈하고 믿어왔는데? W 쿨 끌어줘 차라리 끌려줄게 도망가는 척 아 주포 아직 안 터졌는데 주포 터질 줄알거네 이러면 뭐해우체로역 아우. <목소리> 살았다. 애플 없거든 아, 탈타워 면 되겠는데 다 끝났죠 화물에서 돈들이 끓는 기름을 보려고 했었지 아마. 아이네마이를치라고야 어, 나이스 타라네 이거 메모까지 가고 아닌가 안돼 내 네, 미녀 아두 마리 오픈 시켰습니다 모델 이렇게 패시면 돼요 1, 2랩 구간에 클레드가 모델 이기거든 그때 이득을 좀 보고. 그 때, 모델가 좀 살이면, 그 이득 본 걸로, 먼저 직탐 잡아서, 팀게임 하면 되고. 이런 것도 이렇게 해줘야지. <웃음> 와, 카 와, 카다 이렇게 해줘야 돼. <웃음> 이런 거 해줘야 돼. <웃음> 저런, 저런 하면은, 와, 뭐 내가 이런 놈한테 줬어. 이생각 하거든? 아, 내가 다 부끄럽긴 한데. 오, 지어치기. 와 안돼, 나 죽는다. 나이스, 지지. 아, 나 죽을 뻔 했네. 아, 근데, 모델, 너무, 너무, 이거, 모델가, 확실히, 클레드한테 약한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. 그죠? 나만 그런가? 진짜, 하루님 너무 잘했다. 선픽하게, 모델이랑 오른이 괜찮은데, 그둘 상대로 나쁘지 않아, 클레드가. 호픽으로 진짜 괜찮아. 에드폰